원어민 발음 따라잡기 모음편 6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My name is Tommy and I want to make English easy for you. 영어를 처음 접하시던 아니면 20년, 30년째 공부해 오셨던 단순히 외우는 공부가 아닌 하나하나 차근차근 반복하면서 이해하게 도와드리는 영어 채널입니다. 알파벳 I I를 볼때 여러가지 소리가 날수 있는데요. 오늘 동영상을 통해서 아이의 모든 발음법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닉스를 배울 때 아이의 소리는 이라고 배우는데요. 먼저 이이 이 발음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볼게요. 비슷한 한글 소리를 찾으면 이 소리인데요. 한글 이와 영어 이의 차이는 혀의 위치입니다. 한글 이는 혀가 아래 니에 닿는 반면 영어 이는 혀가 아래 니 밑에 잇몸까지 쑥 내려가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가 아니라 이혀 끝을 밑으로 눌러주시는 느낌으로 혀가 약간 이런 곡선 모양이 될 거예요. 이 연습 한번 해보세요. 이 오늘 아이가 단어를 시작할 때또 단어를 끝낼 때 그리고 다른 모음들을 만날 때 모든 소리를 다 알아볼 텐데요. 아이가 되게날수 있는 소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아까 보았던 이 소리나는 단어들이 있죠. is 입니다. in 어디어디 어디 안에 it 그것 사물을 대신해주는 대명사죠. if 만약 ink 잉크. ill 아픈 itch 간지럽히다 image 이미지, 사진, 그림 같은 걸 말하죠. ignore, 무시하다. information, 정보 네, 등이 있고요. I의 두 번째 소리는 I 소리입니다. I인데요. 이것이 한 소리로 취급이 되고요. accent, I. I에 더 강한 accent가 들어가게 됩니다. I 소리로 시작하는 단어들은 ice, 얼음, icon, 네 아이콘, 아이디어, 생각, 아이돌, 아이돌 네 원래는 우상이라는 뜻이죠.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요. 이두 소리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면 아이 뒤에 자음이 나오고요. 그 자음 뒤에 모음이 있느냐, 자음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 소리와 아의 소리로 구분됩니다. 아이 다음 자음 뒤에 모음이 있으면 이게 마법의 이같이 앞에 e의 소리를 i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래서 ice 같은 경우도 e가 i를 바꿔주었죠. idea 같은 경우에도 e가 i의 소리를 바꿔주었죠. 그래서 i로 시작하는 단어를 보셨을 때 i 뒤에 자음이 있고 그 다음에 모음이 있으면 i 아니면 또 다른 자음이 있으면 이 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가지 예외를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요. idiot, 바보, 백치라는 뜻인데요. 여기서는 이 i 가 i 의 소리를 바꿔주지 않았습니다. 단어의 뜻만큼 조금 느린 것 같아요. 기억하시기 쉽겠죠? i 로 끝나는 단어들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i 로 끝나는 대부분의 단어들은 또 외래어이기도 합니다. hi, hi를 제외한 모든 i 로 끝나는 단어들은 e 소리가 납니다. ski, mini, deli, taxi, safari, bikini, spaghetti 이렇게 다이 발음으로 끝이 나는데요 그래서 i로 끝나는 단어들은 대부분이 외래어다 기억해 주시고 이 발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모음 i가 다른 모음들을 만났을 때 소리가 어떻게 되는지 또 어떤 단어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모음들을 알아봐야겠죠? A, E, I, O, U, W, Y 뒤에 W와 Y는 모음의 소리를 변형시켜주는 큰 도구이기 때문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I가 A를 만날 때 I, A는 많이 쓰이는 조합은 아닙니다. 이건 역시 외래어들이 좀 많긴 한데요. 일단 첫 번째 I, A의 소리는 아야 입니다. 아야가 아니라 아야 그래서 전화 걸다 라는 뜻의 dial 아야 소리가 났죠. 여자들의 best friend 노래 가사죠. diamond 다이아몬드 liar 다이아몬드. 거짓말쟁이 여기서 IA들은 아야 소리가 났고요. 악센트가 들리셨죠. 아야 입니다. 첫번째 아에 강하게 힘을 주셔서 liar, diamond. 액센트 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소리는 이아입니다 이것들은 다 외래어들이고요. 오페라에서 솔리스트가 부르는 아리아. 오페라의 봉고장이라고도 할수 있는 이탈리아. 여기서도 이아 라고 소리가 났죠. 아이가 이를 만날 때두 가지 소리가 날 건데요. 첫 번째 소리는 아이입니다. 뒤에 있는 이가 마치 아이를 마법의 이로, 장모음으로 소리를 바꿔주듯 말이죠. pie, 먹는 pie die, 죽다 lie, 거짓말하다, 눕다 라는 뜻이 있고요. cried, cry, 울다의 과거 형태 지난 시간에 보았던 이디를 붙였을 때그 단어의 소리를 유지해주는 그래서 여기서는 I, E가 I 소리가 나면서 cry의 소리를 유지해 준 거죠. cried, 울었다가 되겠죠. 두 번째 IE가 날수 있는 소리는 E입니다. 기존 I의 E 소리보다는 긴 소리겠죠. E, chief, 두목, 대장, 뭐 인디언족의 족장, believe, 믿다, 신뢰하다. peace, 조각이라는 뜻입니다. niece, 여자, 조카들을 말하고요. 이렇게 단어에 이 소리가 있을 때는 그이 부분이 강하게 강조가 됩니다. believe, niece 같이 말이죠. 그리고 study, 공부하다 라는 동사에 ed를 붙여서 과거를 만들어요. 그럴 때는 studied가 되는데요. 여기서 ie는 기존 study 의 소리를 유지해주기 위해서 이 소리를 내줍니다. 이렇게 ed가 붙는 단어들, 기존 단어를 생각해주셔서 cried, studied 같이 상황에 따라 소리가 변할 수 있다는 것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i는 i랑 같이 쓰이지 못해요. r 외래어들 몇 가지는 보실 수 있긴 한데요. 일반적으로 ii는 쓰지 않습니다. i o 또 여러 가지 소리가 나는데요. 첫 번째 소리는 i o 입니다. 이가 i 소리가 났고 o가 그냥 o로 뒤에 붙여 준 거죠. 그래서 엑센트가 i o가 됩니다. 단어들을 보면요. lion 사자. prior 전에 이전에라는 뜻이고요. bio 생물적인, 생체적인 그래서 biology 같은 생물학 같은 단어들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riot, 대모 폭동. violin, 바이올린을 말하죠. 전부 다 첫소리, 아의 액센트가 있었던 것잘 들으셨죠? 두 번째 소리는 e o 입니다 radio, 라디오. 아까 보았던 idiot, union. 그러니까 노조, 조합, 단체. Onion, 양파. Studio, 스튜디오, 스튜디오 카디오, 유산소 운동. 같은 와 말하죠. o 오와 아이오 소리를 비 IO, 보면 아이오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이 엑센트를 이지고 있고요. 이오 같은 경우에는 약해지는 소리이기 때문에 엑센트가 이오 소리 전 모음에 위치하게 됩니다. Radio. 라고 하잖아요. radio 가 아니라 i o 를 보면서 하나 더 봐주시면 좋을게요. i o n의 조합입니다. i o n은 i o n 소리가 나게 되고요. o t i o n과 s i o n으로 쓰이게 되는데요. 이렇게 쓰일 때는 d i o n t i o n도 t i o n s i o n도 t i o n 소리가 나게 됩니다. m o t i o n 행동, l o t i o n 바르는 로션. Vision 시력. 여기서는 s 가 하나여서 z 소리가 났습니다. i 와 i 사이에 묻혀서 약하게 부드럽게 vision 약간 z 소리가 지났습니다. Station 역, 정거장. Section 부분. Session 뭐 녹음 세션이나 회의 모임 등을 말합니다. Session 같이 s 가두개 있을 때는 강하게. 쉬. 소리가 났지만 vision 같이 S 하나가 모음 사이에 끼일 때는 약한 부드러운 z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IU 문득 가수가 떠오르는 건 뭘까요? IU도 두 가지 소리가 나는데요. 첫 번째는 EU입니다. 되게 IUM으로 끝나는 단어들이 이렇게 발음이 나는데요. Medium 중간 가운데 Podium 단상, 스타디움 경기장 등이 있습니다. 두번째는 이어 인데요. 이와 어 소리가 만납니다. 대개 IUS 들이 이 소리가 나는데요. Genius 천재 Radius 원의 반지름 또는 반경 범위 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IU의 하나 예외 Triumph 여기서는 IU가 I am 소리가 났거든요. I am. 이 단어는 승리라는 뜻입니다. Triumph. IW와 IY는 생활 영어에서는 쓰는 조합이 아닙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I가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모음은 아닙니다. 크게 날수 있는 소리 E 그리고 I 이두 가지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모음 O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셔서 다음 동영상 놓치지 마시고요. Until next time, see you later.